하나 둘셋넷둘둘셋넷아둘아둘제자리섰 맞아요 그만 네 그루드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창업자들을 위한 알토란 채널, 예, 창업통TV 김상훈 소장입니다. 선능력 5번 출구, 테헤란 노상권인데요. 예, 테헤란 노상권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서초역까지, 야, 이 서울의 여의도 상암동 마포소섬 광암과 함께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 중 하나입니다. 5번 출구에서 100m 정도 거리에서 첫 번째 골목 우회전하시면 바로 스타벅스 빌딩이 보입니다. 예, 이곳 3층에 올라가면 예 강남 3대 참치로 알려진 예, 참치그라 장기훈 대표를 만날 수 있는데요. 예, 장 대표님은 서른세 살에 자본금 삼천만 원으로 처음 창업해서 이십 년 만에 강남 삼대 참치 반열에 오른 성공 창업자입니다. 예, 장 대표님의 성공 비결은 뭐니 뭐니 해도 매장관리법 예, 일인 우역 이상을 소화하는 예, 장 대표님의 이런 펌 마케팅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직접 매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예. Where are you from?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나가야 돼. 야야 5시 반인데 벌써 사람이 가득 찼구나. 아, 예, 이거 예, 지금 예, 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야 이게 코로나 시대에 새로 메뉴 개발하셨나 봐요, 사장님. 그렇죠. 와. 똑같이는 또안 되니까. 야 이게 무슨 야 회오리네, 회오리. 천국으로 네. 가는 네. 계단. 네. 맞아요. 천국의 계단. 와, 어, 천국으로 가는 네. 계단. 야. 이게 저기 1인, 1인분에 10만 원 넘는 거예요? 15만 원. 에이! 그럼 네 명이 면 60만 원짜리예요? 음. 네. 야, 사님요 도시락도 있네요. 도시락은 얼마짜리가요? 아, 이거는 6, 6만 원. 6만 원. <웃음> 6만 원. 네. 이건 집에 가서 홈스라라는 거구나. 아니 집에서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집에 가서 네. 배달로, 그렇죠. 아, 배달로 시키는 거고 네. 저기 테이크아웃 포장도 똑같아요, 맞아요. 6만 원. 맞아요. 맞아요. 아, 네. 포장도. 아, 네. 저 예, 안녕하세요, 김상우 소장입니다. 오늘 선능역5번출구 네, 네. 선... 네, 네. 앞에. 페란노 1등 참치집에 왔습니다 참치그라구요 네, 참치그라의 어, 캡틴 주인장은 유명한 장기훈 대표입니다 강남 3대 참치 중에 한곳이고요 아마 실제 매출액 측면에도 아마 손꼽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기훈 대표의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법, 코로나 시대에 즐겁게, 재밌게 사업하는 법,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오늘 금요일이 일주일 중에서 제일 바쁜 날이네. 바쁘야 되는데, 안 아. 바빴죠? 어, 이거 안 바빴어요? 네.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보니까 여기 앞이 선능력 5번 출구잖아요. 네. 선능력이 코로나 전에 하루 승하차 인원이 12만이 넘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7만까지 줄었어. 어, 7만명 어,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 빅데이터 어, 서울시 빅데이터 제가 보고 매일 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 2020년 지금 최근 들어서 한 10만 가까이 올라오고 있어 어 이게 <목소리> 저 어디 출장 좀갔다올게요 예. 가주세요. 야, 완성. 사장님 어디 가세요? 아이에계어요근 여기 저 앞쪽에 세요 음 앞쪽에 계세요. 네. 여기, 여기, 여기 아닌가요? 여기가 아닌가요? 감분합니다감사합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번 방.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다 아아 가봐라 가봐라 응 가봐라 네어서세요 코로나 시대 참치값은 좀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몰랐어요. 올랐어요 올랐어요 또물류 물류 어 물, 오, 최근에 연어 값 올라가지고 연어집 난리예요 그리고 술값도 어 술값도 인상 봐봐요. 상상 얼마때로 이러고 있겠냐고요. 봐봐요. 맞아. 야 이게 일단 술도 사자 이기네. <웃음> 當保都你 그살마 이거는 패러디스게 이거는 가만히 가나시가가시시시시시시시 그 이거는 눈랑 눈달아, 목살, 네. 이는 뭐, 비가이랑 하 거. 그래서 이거는 가마살 갈비살 개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막시는보다는 아까 세트 세치 말씀드렸고, 는니다데이사가 나올 은장이강 강의할 때 쓰는 포인터를 참치 구이 설명할 때쓸줄은 꿈에도 몰랐네. 음, 어, 접수도 메뉴명과 고객수가 딱 정해져 있네. 일일이 바로바로 바로 못 쓰니까. 맞아. 판 나가면. 맞아. 바로그 다음 부위는 준비해놔야. 예, 예, 예. 네. 아... <웃음> 예약 받으시랴, 서비스 하랴, 조, 총 주방장 하시랴, 어? 계산 하시랴, 대표님 또, 말 아, 또 인터뷰 하시랴. 응, 어? 야 진짜 1인 10여억이네, 1인 10여억. 네. 잘 챙겨드릴게요 네. 네. 조금만 전화 주렸으면절대 가능했는데 방금좀 이야기를 거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 그 가방을 여기다 놓치고 지갑은 다 여기다 막기죠 모처럼 우리 장기훈 대표님이 바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즐거워요 그러니까요 <웃음> 이게 정상이지 네, 맞아요 이게 월화수목금 이게 최소 5일은 이렇게 돼야지 말이야 아, 어서오세요 업이 4번 방? 흑금자지 4로 인 네, 술은 어떤 걸 먹을까요? 술은 안 하고요? 네, 네. 사이다. 사이다? 네. 사이다도 있고, 미린다, 오렌지, 파인애플 맛도 있습니다. 사이다는 어떤 사이다 원하세요? 칠성 모금은요, 패시 드셔야 돼요. <웃음> 어디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해금씨, 17번에 골드로 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칠성 사이다 한 병만 올려드리세요. 음. 어서 o n 네, 4번방이죠 네 o n t know. 네, don't k n 네, w I don't k n o 둘 I don't know. I don't k 네, 가마도로에요 음, 가마도로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참치 부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위는 어디세요? 처음에 땡기고 예. 먹고 싶어하 거는 고로가 맞는데 예. 그냥 계속, 계속 먹기는, 계속 먹기는. 눈다랑어. 아. 눈다랑 가마싸. 눈다랑은 가마싸. 네. 맥가. 맥가 도로. 네. 맥가 도로. 아, 맞아. 그냥 맥가 도로. 창업자 입장에서 가장 효자 부위는 어때요? 가마사를 많이 쓰는데. 아. 가마사를 잡다 그, 보면 로스가 많아. 많아요. 그러면... 다집 풀 만석 처음 봐요. 최근 들어. 네, 맞아요. 응. 어. 네, 코로나가 끝나는 분위기가 보이네. 아. 응. <웃음> 이 집에 마스크 다만든되잖아요 <웃음> 사장님 핸드폰 가 마스크 줄가세요다리고가요장님가이세요내 화장실 없어요. 이게 내물이야. 그 <글라>, 유명한 내물. <웃음>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참치집 사장님으로 산다는 것 한마디 해주세요. 뭐 오늘 것참 내일 쓰야 한다. 가지로 <웃음> 예. 저희도 요 우리 식구들하고 이별을 안 하려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손님이 많고 바꿔야 저희의 또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고, 같은 오늘 하루도 열심히 또할것이도 어,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선님 가신다. 자, 잘 챙겨 가세요. 핸드폰, 지갑, 마스크, 정신줄. 네. 자 혹시 메을 필요하시면. 오, 오. 오, 이거는 뭐 자 카메라 앞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많이 카메라 못 봐서 죄송하고요. 당장 <웃음> 우리 대표님 오시면. 항상 예 바빠요 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쁘게 편집을 해서 네. 예 조만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